ISO 22000 식품 안전 경영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식품이 우리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인데 첫째가 안전이 첫째잖아요. 안전이 담보가 안 되는 먹고 마시는 음식 이거는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ISO 22000.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국제 규격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HACCP.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잖아. 그죠? 식품 안전 관리. 그게 더 안전이 우선입니다. 자, IS22000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 요소. 자, 식품 위해 요소. 사전에 예방 관리하는 자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의 실행을 통해서 법규 및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고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인 ISO 22000 도입 배경입니다. 그래서 ISO 22000 인증을 어떻게 인증을 받느냐 ISO 22,000 식품 공급 사슬 내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국제 규격입니다. 국제 규격입니다. 그래서 식품 공급 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 안전을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핵심 요소로 상호 의사 소통. 그 다음 시스템 경영 시스템 경영, 선행 요건 프로그램 및 HACCP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ACCP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규정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제일 처음 어떻게 HACCP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PRP 같이 수립했어 자, 이렇게 모니터링 시정조치하고 실행하고 검증하고 개선하고 자식 안전한 식 제품 기획 실현 위의 요소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네 쭉 갔어 위의 요소 분석, 예비 단계, 위의 요소 분석, CCP 결정, 타당성 확인, HACCP 수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식품 안전관리 인증 시스템, HACCP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국제 규격입니다. 자, 인증 효과는 당연히, 자, 식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사전, 예방, 위생관리 시스템, 효율성 극대화 공급 체인과 원활한 의사소통 종업원의 책임의식 향상 및 회사 이미지 제고 자,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 다음 ISO 뭐 22,301 27,000 이런 것들 각각 무엇인지 한번 열어보자. 비즈니스 연속 연속성 경영. 뭐 요즘 뭐이 부분은 자주 나옵니다. 그게 지속 가능한 경영 그 얘기입니다. 자, 지속 가능한 경영 2만7천원 뭘까? 정보 보안 경영. 3만 7천 부패경영시스템 우리 식품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죠. 2만 2천이 우리 식품과 직접. 이게 준법경영 참 규격 많다. 그죠? 그 다음 4만 5천 4만 5천 리더십, 뭐, 근로자 참여, 5만, 과학적 에너지 절감, 에너지, 에너지 경영 시스템, 5만 1, 5만 5천 1, 뭐 자산 경영 시스템, 뭐, 자동차 품질, 이건 아니고, 그 다음 자 이것, GMS, 녹색경영시스템, 녹색경영시스템, 그린 매니지먼트 시스템, 녹색 경영 시스템. Green Management System 약자네요. 녹색경영, 이것도 요즘 꽤나 많이 온실가스 배출 줄여야 된다. 굉장히 바로 와닿는 부분이죠. 이렇게 국제적인 인증 규격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해서만 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IS 22000 국제 규격 정도는 취득해야만 해외 시장 개척이, 개척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꼭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좋겠다. ISO, 자, 14,000, 22,000, 우리가 다 봤고요. 자, 22,000. ISO 22,000은, ISO 90001의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7원 직12 절차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시스템 통합을 통한 조직은 식품안전보장과 지속적인 성과개선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ISO 22000. 자, 22,000 됐고, h a c c p 12절차 7원칙. 자,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더 정리를 하셔서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5주차의 식품 안전 국제 규격 시스템은 전체 윤곽은 봤습니다.